적인 문제, 행정적인 음. 문제, 뭐 여러 가지들을 정말 이 짧은 시간에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음, 너무너무 한한 어, 이십 한 년이 예.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아, 음. 근데 그래도 또 이제 그런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네. 이 결과와 현재가야 있는 아직 게 멀었는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많은 예. 분들이 고마워하고 또 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예예. 뭐 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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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로 이런 장치들을 만들기위해서 지금 음 계속 거의 거의 다 마무리돼가고 있어요. 어. 3D 프린팅으로 좀더 빠르고 음. 정교하고 저렴하게 네. 할수 있는 것을 지금 어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 기대됐는데요. 네, 네. 네. 네. 저도 <웃음> 저도 마찬가지로 아. 기대가. 됩니다. 언제쯤이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음, 이게 또 의료기기다 보니까 네. 인허가 절차가 되게 또 복잡해요. 아. 사실은 그거 없으면 네. 뭐 다음 달이라도 음. 이제 해볼 수 있는데. 네. 그 그러니까 섣불리 뭔가 예상되는 시기를 아. 말씀하기가 좀 그러실 아, 수 있어요. 내년이면 있... 가능하지 않을까? 아. 지금 그거 절차도 진행하고 예, 있는데. 예. 아우, 네. 하루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호가가 네. 날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음. 사실 좀 치료를 하는 역할이 많거든요. 네. 지금 하시는 일이. 네. 근데 사실 치료보다도 사전에 아예 이런 뭐 코골이라든지 모호흡 증상이 막을 수 있으면은 제일 좋죠. 예방이 제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방법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구는 코를 걸고 누구는또안 걸잖아요. 똑같이 자고 똑같이 네. 숨을 쉬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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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아, 그그 그렇죠. 그 저기 소금물 그 식염수 해서 예.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아. 그 다음에 알레르기 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알레르기 원들그 음. 다음에 이 음식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신경 쓰고 참았네요 아, 음식 공기 정말 우리가 힘들 세상을 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정말 다 바꿔야 되겠다 이 네. 고치기 위해서는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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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연구를 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니까 러 지금 뭐 판매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이 디지털로 만든. 그죠. 3D로 만든 것들은, 어, 지금은 제가 핸드메이드로 일일이 다한땀한땀 하다 보니까, 아. 예. 가격대가 아무래도 좀 있어요. 보험도 안 되고, 정말 안타깝죠. 네. 보험이 꼭 돼야 되는데, 예. 아, 안 되네요. 어. <웃음> 그리고 저는 생각에 이걸 복지용품. 네. 사실 숨 쉬는 것도 큰 장애잖아요. 네. 혀가 막아서 기도를 숨을 못 쉬게 하는 요것도 복지용품으로 지정이 돼서 음. 장애우들에게 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걸 보시는 또 관계자 여러분이 있다면 음. 어 한번 추진해보는 네.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쵸, 사실 그쵸. 그 다운 중후군 환자들이 혀가 되게 크거든요. 아. 그래서 숨 쉬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음. 어, 이런 분들에게 이거를 음. 간단하게 제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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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면과 건강 황청풍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 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